Thank you. 어쭈비니 9가지 유튜브 조회수 올리는 법뭐 9가지 꿀팁 여기에 보면 제목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띠리리뽕 님은 요즘에 고민인 게 구독자도 늘지 않고 조회수 도안 나오고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지금 채널 아트도 되게 멋있게 만드셨고 프로필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검색을 했더니 검색도 잘 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문제입니다. 띠리리뽕 님. 본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정말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본인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구독자도 안 늘고 너도 안 늘고 모든 사람들이 구독자가 안 늘어요 그러다 어 한두 명이 구독자가 빨리 늡니다 근데 구독자가 빨리 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왜 나는 구독자가 안내지 라는 고민을 하면 은 너무 높은 데만 보고 있지 않나 주변을 좀 보세요 주변을 보시고 내 주변에는 누가 있지? 우리들이 있잖아요 너무 자악하지 마시고 자존감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왜 대단할까요? 피리리뽕님은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상편집도 하실 줄 알고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알고요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것도 알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빙을 활용할지도 알죠 그래서 피리리뽕님은 이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다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유튜브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은 여러분들 주변에 유튜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변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없어요 제 주변을 찾아봐도 유튜브 하고 계세요? 그면안 해요 그냥 시청만 하지 귀찮아서 그걸 누가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튜브 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리고 편집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썸네일도 만들잖아요 우리 썸네일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촬영하는 거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인드로 시작을 했나요 우리 처음에 영상을 촬영할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몰랐어요 썸네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어요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고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업로드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모든 게다 어색했죠 어려웠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아봤잖아요 내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했고,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혼자서 독학을 해서 영상 편집도 배워보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서 찾아서 또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뭐,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지, 뭐, 조명을 어떻게 써야지, 되 그리고 뒤에 배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목소리, 말을, 말하는 것도 처음 어려웠어요. 처음에 카메라를 딱 켰는데, 말이 안 나와요.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버벅거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버벅거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톤도 여러 번 연습을 해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밝게도 해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낮게도 해보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킬이 늘은 거예요. 그 IPG 게임에서 레벨 올리듯이.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엄청난 스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현재 위치를 딱 되돌아보면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앞만 보고 달리시니까 지금 해왔던 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지? 그냥 구독자, 조회수, 숫자만 보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은 처음에 유튜브 했을 때는 더 발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발음 연습을 계속해도 안 느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은 영상 편집을 거의 안 했어요. 컷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자는 식으로 그냥 어색해도 어색한 부분 다 넣고, 발음 이상해도 그냥 넣고. 그랬더니 시청자분들이 왜 그렇게 뭐 같이 뭐 그러냐, 막 이렇게 욕을 막 써놓고, 막 얼굴을 가지고 생김새 가지고 또 욕하시는 분도 있었고, 주먹으로 때려보시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막말하시는 분도 있었고, 엄청 다양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걸딱 생각해보니까, 내 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력을 안 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를 당연시 생각해서 내가 원래 이렇게 발음을 원래 이렇게 하고 생긴게 원래 이러니까 그냥 시청자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자연스럽게 올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올렸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시청자는 쓸데없는 거 그냥 보고 싶지도 않은 그 결론만 보고 싶은 건데 시청시간을 늘리려고 초반에는 별 내용 안넣고 뒤에 부분에 핵심 내용을 넣으려고 했더니 영상이 길어지는 거예요 점점 지루하게 영상을 편집하게 을 돼요 왜냐하면 시청시간 늘리려고 이게 4000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구독자 1,000명과 4,000시간을 채워야지 승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학교 졸업이라고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거든요 1년 안에 그걸 채워야 된다는데 근데 솔직히 1년 안에 안 채워도 돼요 2년 안에 채워도 되는 거죠 근데 빠르게 가고 싶어서 남들은 다 구독자 빠르게 올라가고 시청시간도 이렇게 조회수 많이 나오는데 왜내 채널은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늘고 진짜 답답해 죽겠는데 이러면서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처음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